얘들아, 엄마 진짜 오랜만에 화장했어 어때? 어떠냐고? <웃음> 저렇게 나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겠다 이거지? 그렇다면 나한 방법이지 있 짜잔! 이건 바로 마법의 과자지! 나에게 관심이 없는 애들도 관심을 끌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과자라고 바로! 땅땅! 왜 이제야 왔어? 뭔지? 엄마가 아까 오라고 했는데 어? 잡아! 일로 가봐! 이건 마법을 가져나서 야! 내말좀 들어봐, 얘들아! 여기 있지? 여기 있지? 어? 어, <웃음> 이야, 아, 오, 여기 지. 오, 없 저, 어 짜잔. 어디갔어 이건 저, 저, 저, 저, 거 아니냐고. 저, 봐 저, 저, 저, 야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짜잔! 또 나타났어! 어때? 타뚜하타뚜러 타뚜루! 타뚜루! 타뚜하 타뚜루야! 엄마 건빵이 없어지는 거 보여줄게! 봐봐. 봐! 입술 여기 안아봐하 여기 있지? 여기 있지? 여기, 여기. 여기 봐야지. 아니야. 그거 보지 마. 와, 여기 있지? 어? 따단! <웃음> 딱 봐봐. 여기 있지? 어? 다잔 어, 그래. 자, 봐봐. 너뭐 먹어? 뭐야? 너뭐 먹어? 누구 봐봐. 어있지 푸슉! 없었어. Hey, what h a 어디갔지? 얼굴인데. 자, 봐봐 봐. <놀람> 손에 있게. 이쪽 손? 넌 이쪽서? 정답은 두쪽에 있습니다. 아, 틀렸습니다. 그래서 no God, please no, 아... no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기 없게. 짜잔. 어때? 어때? 어때? 어때? 어, 어때? 어때? 오, 오, 오. 대단한 녀석이군 봐봐, 마지막이야. 엄마는 아무것도 없지. 하나, 둘, 오케이. 뭐 봐. 엄청난 마술이지. 얘들아, 엄마가 듣고 있지? 얘들아, 얘들아, 엄마가 듣고 있니? 짜단. 자트 엄마 짜단.